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안금 여러분들이 그 의대생 연애 편을 좀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cc가 아닌 다른 과인데 남친이 의대생일 때왜 어 그렇게 이 남자친구가 꼴 보기 싫고 점이 좀 떨어지는지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의대생 남친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 짜네 짜네 흠 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x 인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웃음> 다른과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어대생이 있다면은 제 영상 보여주는 거꽤 괜찮을지도. 어대생 남친을 반으로 접고 싶은 순간. 첫 번째. 또못 참고 있는 것처럼 데이트 내내 불안해 할 때. 와 어, 자꾸. 아, 불안해. 불안해. 보는 데가 더 불안해져. <웃음>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만약 남자친구가 특히 본과 일하는 2학년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화물이리 쿨한 의대생이더라도 시험 때문에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이 있는 게 아니야. 거의 이제 월, 화, 수, 목, 금 공부하고 토요일 시험 러기 때문에 매주 시험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저 학번은 월, 화, 수, 목, 금 공부하고 토요일 시험 봤어요. 처음에 투표를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공부를 하고 토요일 시험몰 원래 월요일에 시험 몰래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월요일에 시험 보고 싶어요? 토요일에 시험 보고 싶어요? 전 당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주말에 놀는 거에 투표를 했죠 근데 월요일에 이긴 거야 처음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월요일에 투표를 했어? 야 주말에 놀고 싶지 않아 너희? 혹시 어떻게 돼버린거야? 물어봤죠 그랬더니 애들이 이러는거예요아형그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배우고 토요일에 바로 시험 보면은 배운걸 정리 못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당장 시험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러는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난, 나는 지금도 이해가 어, 어쨌든 근데 교수님이 딱 보고 뭔 헛소리야 토요일 에 시험 봐그서 토요일 에 시험 봤는데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 어, 뭐가 안대 들리지? 근데 여러분, 이 애들이 과반술 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남자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만약 토요일에 시합인데, 월화가 아닌, 수목, 수목, 당연히 금요일은 데이트 안 하겠죠? 근데 숨묶금 이때 데이트를 했다 이러면은 뭐 강아지만이 빨빨거립니다 불안해가지고 딱 다리 떨고 영화 볼 때도 아까 아까 소할 때고 뭐 배웠는데 이제 일단 따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 할때 조금 솔직히 정이 좀 떨어지긴 해 인정? 인정하시죠 근데 이거는 탐작 가능하죠 오케이 두 번째 의대생 남자친구한테 정 털릴 때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하품을 쫙쫙해 쫙쫙쫙 쫙. 입도 안 가리고 쫙아 자기야 우리 뭐 하자 아 그래 좀 맞아야 이제 이거는 진짜 인성이 터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밤을 새고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금닥터형 아니 뭐 밤을 맨날 새? 어 근데 맨날 새는 들이 있더라 <웃음> 이제 보통 시험을 보게 되면은 머리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냥 이 정도면은 제 소임은 다한것 같습니다 이런 몇명 쿨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빼놓고는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밤을 새게 됩니다 저도 밤을 안 샜다 안 샜다 하지만 저도 한 3시간 정도는 잤으니까 3시간 정도만 자거나 4시간 정도만 잤으니까 저도 좀 피곤했죠 근데 저 말고 저랑 몇명 말고는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시험 전날에는 안 자거나 1시간 자거나 보통 그래요. 거의 뭐 헬창들이 근손실 근손실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족손실 족손실이래. 족보 손실 족보 손실. 이 시간에 족보 안 보면은 손실 난다. 근데 그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저찌 시험 보고 왔는데 토요일이잖아. 월, 화, 스목 금, 일, 데이트를 못했던 거를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할거 아니에요. 보통 토요일에도 만나고 일요일도 만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 근데 이제 토요일 아침에 시험 보고 좀 시험 끝나고 나오면 한 11시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자고 일어나도 오후 2시에요. 잘 수가 없어. 자면 못 일어나는 걸다하니까 데이트 하러 가죠 일단 카페를 갑니다 뭐 시키냐 뭐 시키겠어요 여러분 참아... 뭐 시키겠어요? 아메리카노 시키겠죠? 아메리카노 시키고, 케이크는 무조건 초콜릿 듬뿍 들어간 거. 왜냐? 잠 깰려고. 그니까 이제, 시험 때는 참던 잠이, 시험이 끝나서 긴장이 풀렸는데, 여자친구 앞에서 또 잠을 참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좀 힘든 거지. 차라리 학교 선생님처럼 축빵이라 때려주면 잠을 좀깰 텐데, 좀 행복하다 보니 나른해진단 말이야. 나른해졌는데, 진짜 코고고 잡아. 그러면 어떻게 돼? 코 막아버리지. 바로 쓰면 무호흡증 걸려버리지. 파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참다 보니까, 대다수의 동기들이 그래요. 데이트하다가, 음. 뭔지 아시죠? 하품참는거야 눈물이 쓰윽 쓰윽 자기도 모르게 여자친구가 우리 뭐하자 했는데 <웃음> 그러자 그래. 오빠는 나 만나는게 졸리나 보다 재미없나 보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말을 하지 그랬어 어? 아니 왜 말을 못해? 내가 그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인것같아 어? 이렇게 하면 나만 인상하는 사람 되는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좀 그만해 근데 이제 여러분 1번 2번까지는 정상참작 가능? 오케이. 3번이에요. 세 번째가 좀문제이네 잠깐 몸안 좋다 그랬는데 지가 아는 거 아는 데까지 설명 안 먹어.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어. 햄버거를 먹었는데 막울적울적 먹어. 막막 막 먹고 갑자기 배가 어? 아까 먹은 햄버거가 혹시 상했나? 옆에서 갑자기 뭐라고. 그래. 아, 준독은 방금 먹은 음식으로는 하기보다는 이 돼지고기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이이 있는데 8시간은 지나야 돼. 이 뭐? 안 궁금하잖아. 여러분 궁금해요? 난 별로 안 궁금하거든. 근데 막 그런 애들 의학적 사실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얘 예, 썰풀었다고도 했잖아요. 공포 이제 인체 실험 환터추사 들어갔는데, 어, 오빠 무서워, 무서워 했는데. 그럼 잠깐만 있어봐. 뭐가 무서워? 이런 애들 있어. 진짜 이런 애들 있어. 오빠 나 배가 아파. 아 왼쪽 배가 너무 아파. 혹시 맹장인가? 아 맹장 오른쪽이야. 그리고 맹장이 아니고 충수돌기야. 이런 애들 있어. 이런 애들은 솔직히 1번, 2번은 여기에 비하면 애교야. 3번 이 그룹은 헤어져도 무죄. 여기는 헤어져도 무죄.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썰풀었던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어? 이거는 너가 차여도 무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웃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가로 무슨 말만 하면 수능 이야기 하는 애들 있어 수능 정수 이야기 또 내신 이야기 이런 애들은 안만나도 됩니다 이런 애들 만나면 안돼 피곤해 계속 수능 이야기 하는 애들 있어 왜 그러나?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래도 착한 애들이에요 보통 성실하고 착하고 한눈 안 팔고 뭐하나? 이 새끼 나안 만나고 뭐하나? 보고 있으면 소박하게 친구들이랑 뭘 맥주 한잔하고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어디 갈지도 몰라가지고 공부만 하고 동기들이랑 맥주 먹는 게 되게 잘 노는 건좋 아는 하 그런 친구들이에요. 의대생들이 그런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남자친구가 잘못했더라도 한번 웃어주면서 아유 공부밖에 없으면 찐다 이러면서 넘어가주시면은 고겠습니다 오늘 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